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쎄요 오, 늘도 오늘은 로렌자가 아니시군요 아무튼 오늘은 무엇이든 몸으로 콘셉트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은으로 할 겁니다 실버요 뭐좀 잘못하면 내 절이지만 시리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됩니다. とえっと바꿔と래요이えっとえっと요っとえっとえ지と거っ어えっとえっとえっとえっとえっとえっとえっとえっとえっとえっとえっ아えっ이아っとえ아と <웃음> 반짝반짝 끝나스트 그런 느낌이네요. 아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너무 비싼 거다. 거울이야 지금 엄청해. 어? 자. 자. 응? 어, <웃음> 새넣어 <오, 쓰러졌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야 비싼 타이어야 비싸다 반지 반지 들어가수 있는 반지 야, 반지가 너무 친근한 일 우리 손에 맞아서 손목 야 손목 이미 반짝반짝하죠 않? 오. 저기다, <웃음> 근데? 음. 오. 애초에 이쁘다, 이건. 거울 같다. 야 이거 좀더 괜찮은데? 야 세련돼있어. 뭐래 <목소리> 이거 할거래? 이거 뭔가 비싸고 있는 박스. 아니요 그냥 한 박스인데? 오 대박. 이거는 그냥 청소업데요 yeah, 이게 왜바어 음. Hmm. 그래서 다음? Uh 오. -huh. Oh. 정말 비싸보이는 거요잠시요 <웃음>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 o n t know. They d o 이 t want 대 e to d 야야 up. Oh, y e a 사 t h 야야 d 다 제사 i z a 초반� s i n 괜찮 a 오, 키, 템. 키. 아 잠시만. 응. 음. 우리의 썸네일은 음. 성공적이다. <웃음> 해골? <웃음> 얘, 얘마저 비싸게 들어간. 바꿔버릴 건가요? <웃음> 비싸졌네. Thì chúng t 뭐가 좀 많네. 이런 느낌 있잖아. 팬 케이크 됐어 야 은팬케이크 됐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 뭐야 그냥 그냥 공대스 어어 어, 뭐야 뭐야 이게 선인장 선인장 왜왜 왜 이래 몰라 뭐 종이가 붙어 있는데 장난감인데? 아 좋아 야. 아유. 응. 아 이거 그거야? 네 <웃음> 예, 이제 여기 이러고 서봐봐 사진 찍어줄게. 아, 잠시만 뭐좀못해게 음. 자 이제 절 바라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저친색만딱 나오게 해봅시다이렇게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쁜데예 사진 보여줄게. 오. 는 은근 되는 붙여놓은 이 같아 오. 사진이라고 오. 이나구이렇게이 금도 이렇게할이야 그러게. 친구는 어, 이거 다 금으로 바꿔보자 야 우린 천재야 이거 같이 찍자 좋았어 와 비싸 금, 금도, 금도 찍자 썸네일 바꿔야지 조금 하늘색이어서 탁 튀긴 한데 그래도 이쁘면 된기 약간 이렇게 은색으로 맨날 썸멸치 되겠다. 예쁘잖아 은근 요것도 이쁜데 생각보다 야 잠깐만 딴걸로도 바꿔보자 배경은 이거를 카메라 우와, 예, 예, 그, 거, 있잖아 그, 그, 응? 그, 그, 이 그, 깜짝아 거오 이거요 그, 그, 그, 그, 도아 대결해보이는 건다 바꿔야 돼. 그러면 다른 이거는 나중에 찍을까? <웃음> 아 어, 뭐야? 뭐야? 모임? 모임? 뭐야 뭐야. 아니 내가 잠깐 이상해. 너가 이거 그냥 평범한 그 네모 어쩌고 그거 해둔 거 아니었어. <웃음> 좀 많이, 많이 뭐 마, 많은데. 와 무엇이든 땡땡으로 재밌다. 나중에 하자. 그래. 지금. 지은시요 네, 아, 잠만요잠시 잠시만요.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길게가 안된데요 <웃음> 그럼 사진 찍었으니 뿅 아! <웃음> 와, 아, <참. 웃음>